이것은, 그, 합, 그, 력했는데 정책에, 어, 목, 뭐 목적적인 또는, 무료적이지 않는, 그, 승리를 떨어뜨리는 우리에게 응. 그 프로페셔널 하는 건. 그, 남자의 경영이한 명이 말했는데, 그, 이 클래스 뒤에, 나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. 그가 말하기를, 그, 내가 그녀를, 타이프, 타이핑하게, 타이프를 하는 걸 안다고. 나는 그 경험에서 얻는데 이 비서 자격을 그 사람은 그충분하대요 그녀의 그 책임감이랑 프로페셔널 포지션이 그 가지지 않는데요. 다시 그어 원점으로 가지 않는데요. 그 그녀 스스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키보드를 그래서 단지 그 때문에 그녀는 그 그녀 스스로 그 옮긴대요. 그 나아간대요. 이 매니저는 주장는데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타이핑 테스트를 줄 때까지 내가 그녀가 테스트 뭐 타이핑을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그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물었대요. 어... 그 뭐야? 엔지니어냐고. 그래서 아, 그는 말했대요. 그는 엔지니어라고. 나는 물어봤대요. 어... 계산자... 아, 너의 직업이 인터뷰에 계산자가... 뭐 필요하냐고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웃었대. 그리고 그 크게 박수쳤대요. 엔지니어는 반응했대요. 그 클래스에서 그 프로페셔널한 그학자에게뭐 화학적 공식을 인터뷰그러니까 너의 직업에 있는 그 인터뷰에서 주지 않는대요. 중요한 공연인데그물을 그러면 그 그들이 그더 또는 적게 휴먼 사람과 같대요. 인지하어요 자주 는 데요. 그방 뭐야. 진단진단최소화그 <목소리는> 네. 그 논란이 되는데 그 주제에 대해 <목소리는> 논란이 된대요. 토론한다? 네. 또는 <목소리는> 그 감적인 거리를. <목소리는> 그리고 디자인한대요. 그 <목소리는> 일반적인 그 청중에 대해 답게. <목소리는> 이 인격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긴장과 이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또그 감정적으로 그 거리를 두게 되는 거니까 이게, 이게 직접 관계되는 어게 맞아. 아니니까. 맞아. 어, 이, 왜 인격화된 동물은 말하는데 네. 그 아, 말하고. 있고. 어, 인격화되지 않은그 모습은 네. 그 사용했는데 그 동물을 포함할 때의 포인트가 어 파괴될 때그 일하는 거죠. 얼마나 그 음식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재생만 할수 있는지.